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네 지금 서울 지금 이제 마지막 이틀 남았는데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합니다 네 지금 11시거든요 11시인데 지금 오늘 프로필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거 지금 촬영 가는 중이고요 일단 늦었기 때문에 45분까지 가야 돼 일단 샵 가가지고 다시 올게요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네 조금 롤링 좀 하고 할게요 네 <웃음> 메이크업 다 끝나고 머리 하고 있는데 한번도 <웃음> 제가 영상에서 이마를 깐 적이 없는데 처음 까봅니다 저도 어색하네요 네! 괜찮아요? 처음 올려봐요 네! 지금 다 끝났습니다 어색해요 이제 촬영장으로 갑시다 지금 촬영 중인데 너무 어색합니다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짠옷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지금 메이크업이 가까이서 보면 부담스럽게 지납니다 눈 뜨고 있어야 돼요 짜자잔 이따가 촬영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Okay, hey, 촬영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, 촬영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요리 촬영할 때만큼 힘든 것 같아요 아이돌 메이크업이라는데 와 이게 촬영 사진 찍을 때는 조명 받고 하면은 진짜 잘 나오거든요 사진이 근데 이게 가까이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 떴습니다 아이돌 같네요 <웃음> 피곤해서 자야겠어요 네이바요, 뿅! 아침은 항상 팬인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홍대로 가고 있습니다. 신이 누나를 만나고, 홍대 데이트 일단 밥부터 먹을 거예요. 배고파요. 일단 홍대로 가겠습니다. 뿅! 홍대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근데 제가 늦었어요. 뭘 어허야. 깜짝이 안녕하세요. 만났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, 누가 밖에 있을 줄 알고 찍고 있어도 <웃음> 여기서. 아니, 밖에 치면 돼. 뭐 먹을래? 뭐 먹을까요? <웃음> 내가 알아봤어. 네. 내가 <웃음> 알아봤어. 뭐지? 피자, 피자 고생할래? <웃음> 그, 배고파요. 우리 몇 번인지 알아요? <웃음> 네, <웃음> 이게 보긴데 보입니까? 음, 보이네요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음, 16팀 있어요 우리가 한 30분 기다렸나? 우0분기다렸 뭐, 아, 근데 이제 65분 불립니다 아. 먹을 걸포오겠습니다 배고픈 그래요. 관계로 피자! 비자부터 먹을까나 아 <놀람> <놀람> 음식이 없는 게 많네요 오 어, 뭐야 맛있어? 헐쩍 꼭끓치 집? 근데 아이스크림 바닥났는데? <웃음> 뭐요? <웃음> 피자가 오. 야밥 필요 없어 밥 먹어 야돼배고 일단 먹어야 어, 돼 나도 일단 나도. 먹을게요 배고파요 <웃음> 역시 인기녀 역시 <웃음> 인기녀 <웃음> <웃음> 팬을 만났습니다 부럽네요 전 언제쯤 언제쯤 팬을 만날 수 있을까요? 네 일단 피자, 타코야키하고 떡갈비? 이상은 7 8 7 9고양 역시 뒷배는 <목소리> <뷔페는> 양순이죠? 양순이죠? <목소리>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요. 빨리 먹어야겠죠? 네, 일단 먹을게요. <웃음> 네, 일단 먹읍시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<목소리> 드세요. 가세요 엄마 한테어려웠지 너무 맛있다 그것 만드십니까? 아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피자집에 오셔가지고 피자 안 드시고 미조또만 드시네요? 아야 줄인 것 같아요. 줄인 것 같아. 줄. 엄마, 안 돼, 안 돼. 줄이야, 줄. 예의 지키셔야죠. 예의 지키셔야죠. 예의 지키셔야죠. 그런 가는 상수는 채안 먹습니다. 그면 아니야 면? 면. 면. 면. 면. 셀러드, 이것도 샐러드로 보인다요. 것도 면만. <웃음> 뭐야 이쁘게 나옵니다 조명빨 받아서 아 그래요? <웃음> 두번째 접시입니다 <웃음> 진짜 그러지? 진짜 어떤 데이응이그런 <웃음> <일> 진짜 자기가 여기 예쁜거 없는 이미 드시고 계십니다. <웃음> 누나가 밥을 사줬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, 누나. 역시. 응, 역시. <웃음> 아니 내가 살라인데 누나가 계산했어요. 지금은 밥을 다 먹고 잠깐 신발가게 들렸습니다. <웃음> 신발 이쁜가요? <웃음> 어 <어허>, 귀여워. <웃음> 커피에서 지금 이제 도착한 게에 커피 다 아까 다 마셨어요 지금 아까 다 마시고 이제 집을 갑니다. 얘기하는 영상을 깜빡하고 못 찍었네요. <웃음> 인사해 주세요. 아 너무 재밌었어. 얘가요? 얘 꾸미고 나와야 돼. 얘 엄청 잘생겼데 지금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선보이는 겁니다. 얘 엄청 잘. 이게 여자들이 메이크업한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거 영상 앞에 나올거잖어 맞아 맞아 앞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. 이거 완전 잘생겼 지금 나만산다고 이러고 온거예요 지금 아 이만큼 내가 파악하니 네. <웃음> 네 이제 인사하고 집을 갑니다 아니,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신도 <웃음> <키도> 파이팅 파이팅 <웃음> 나중에 뭐야 전주? 아 전주 가서 네 콜라보 찍었으면 찍도록 요 좋습니다 빠이 네.